짜잔! Okay. 빙어빙어빙어두어빙뭐빙어빙어 오, 오, 오, 오. 오, 이거 오랜이이다어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한번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어신나어가어빙어어어 <웃음> <웃음> 병기, 책상. 잠깐만, <웃음> <웃음> <저건만>, 잠깐만요. <웃음> <야, 웃음> 아, 다구. 다들 하라 이거. 아, 정답이랑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야, 너 우리 게임 진짜 못 췄네. 릴레임. 야, 이거네. <이번에 웃음> 야, 제가 이것도 엄청 잘하거든요. 아, 이거 얼마 마셔야 돼요? 이게 계속 해보면서 마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분식 먹을 수 없으니까 선생님, 많이 마셔도 저, 저 목이 안 발라요. 저성공인가요 저 성공인가요? 그렇게 하행한 성공입니다. 오 우와 아이고 왜감 잡았어? 오오약안될것 같은데. 오케이 도전하겠습니다. 홍경부터 아, 할래요? 내가 보이거안 되는데. 도전해 보자 한번. 홍경부터 오케이. 기회는 세 번. 여러 번 주세요. 네, 세 번. <웃음> 오, 오케이. 오케이 도전. 어, 도전한 거 아니야? 도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방 보셨죠 다시 천천히 돌려 함께 해보시고 <웃음> 거기서 딱 스탑해주세요. <웃음> 아물왜 아, 마셨어? 한 <웃음> 기회 세 번이에요. 네 마지막입니다. 오 어? 해볼게요. 아. 어방 도전했었는데. 아 도전. <웃음> 알어편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해, 편하게 괜찮아 이것도 약간 다섯 명중한 명이라도 선택 게요네 다섯 명에서 몇 명이 중 성공 중에 세 명이 성공하신 거 와, 저도전게요 누군, 누군, 세분하시지 정하고 갈게요 아, 그러가바보로 하자 네. 그래요 이기는 이긴 응. 사람 세 명으로 하자 안내진거가위보 음. 오케이, 다크톤 줬네 도전 기회는 한번입니다 아, 네. 한번 그러면은 태연 이니까이온 들어가. 트레이온트 미니까지 들어가. 트레이온트 미니까가지어가가이이온트미이니들어이온트미어레이이 네, 바로, <웃음> 다시 갖고 와 <꽉>, 다시 갈게. <웃음> 야, 피니두 명이요 두 명이요 두 분이 성공이시면 네, 인정 성공이 대신 다섯 네. 명 다시 도 해보면 두분 정하고 진짜. 네, 이번에 안 해본 두 명이 아니면안 해본 두 명이 하잖두 명이 로보자 물통이 힘이 없어 어. 해보겠습니다, 나. 도전 <웃음>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넘겨 넘겨. 야 여기 이점 있네 이점 맞네. 그럼 이점 맞네. 좋아 좋아. 이점 맞네. 는 오빠 옷빨아 옷빨아 10초 안에 막 갈아입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섯 명 다요? 아니야 한분이야아견지 받았네. 자그 도전자는 전해주시는 거예요. 수빈 씨, 수빈 씨 수빈 씨, 수빈 씨 망했다 왜? 왜? 왜요? 왜요, 왜요? 다 왜요? 왜요?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은 가장 실패를 덜한된 거야 아, 그래, 어, 요 <웃음> 자, 스코드 공항패션 어, 나 이렇게 멋있는 거 못하는데 자, 준비 사람이 개그로 대주시지 <웃음> 준비 항공 접합, 항공 아합 항공 잠시만요, 공항패션이요? 아, 공항패션 어. 준비, 코트, 시작 나, 나 코트 연습실에 두고 왔어 <웃음> 머리 코트 발끝까지 다 내부셔야 돼요 <웃음> <웃음> 저 근데 공항에서 나시 입는데 괜찮나요? <웃음> 아니, 이거 입고 일본 갈때 입는 걸로 하는 건가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15초 자자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그냥 편하게 형 포기했어 오케이, 오케이 나는 공항에서 후드 집업 입어야지 오, 청청 패션 좋아, 다 입었어 <웃음> 바지 와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제 잠옷 빠지거든요비행기 있을 때 편하게 자야죠 <웃음> 이게 다양성은 있는 거니까 <웃음> 비행기에서 받아 내리면 얼굴이 엉망이니까 후드도 쓰고 그리고 저기 옷방 안에 선글라스 있거든요 땡큐 공감다일번 했어요, 좋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웃음> 만약에 이렇게 <웃음> 입고 공항을 가면 인정이 <웃음> 될까요? <웃음> <웃음> <웃음> 그냥 가도 되잖아요 <웃음> 저 버즈 바지만 버으면안 돼요? <웃음> 잠시만요 <웃음> <웃음> 생각보다 안 이상해 맞아, 생각보다 안 이상해 일단 앉으세요 근데 네, 2점 전 형의, 형의 판단에맞서 네, 저희 아, 그 형이 그 원하면 분식 다음 거까지 몇점 남았어요? 아, 근데 그 정도 지금이 1 5어 6점 남은 거 차라리 진짜 누가 봐도 그럴싸한 어. 별찍 의상 같다 싶은 걸로 입으면 내가 그냥 확인했는데게 너무 애매한 안 하는 게 나을 거같아데 정말, <웃음> 정말 <웃음> <안 하는 게 웃음> 뭐한 분들이 보고 와, 최수빈 패션 센스봐 이럴 만한 약간 너가 이것만 안 입었으면 내가 그래, 괜찮을 거 같은 데데 <웃음> 여기서 웨이버 갖고 뭐 그러니까 <웃음> 아, 아, 아, 아, 아, 어차피 못할거 그냥 안전하게 안 아, 그래서 포기? 포기 네. 이거 몇 점짜리인데? 네. 1점짜리야? 2점 점짜리야 2점. 괜찮아요 하, 2점 정도는 뭐 <웃음> 어, 어, 어 2점짜리야죠 2점 어, 또 이상 입기 나오는 거 아니야? 정답 아, 아, 진짜 이번에 실수 안 하겠습니다, 진짜 숙소에 있는 인테리어 소품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화분 이런 거 말하는 뭐, 거야, 꾸미는 거응 네, 인테리어 소품 뭐. 자, 공식 더 수비 형님, 방이 많잖아요 네. 저 그거요 방석 네. 방석도 꾸밀 수 있죠? 방석이 예쁘잖아요 어, 아, 아, 연습 게임인 걸로 할까요? <웃음> 알겠습니다, 연습 게임을 해게요 좋아, 감사합니다 자, 숙소에 있는 가전제품 5가지 순서를 말씀해 주세요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가 어, 뭐가 있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가 뭐가 있어? 아, 뭐야? 그걸 피하려고 있어. 했는데 아니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아래 오, 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이, 이, 이어서 하면 저희가 될까요? 설치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 가스렌지라고 하죠 아니, 근데 렌즈 <웃음> <웃음> 저거 인덕션이야? 인덕션 렌이 <웃음> 형이, 이 형이 좀구이대 사람이어서 인덕션그리 단어를 몰라 <웃음> <웃음> 자, 선택권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제가 택했습니다 바로 <웃음> 아, <웃음> 제수빈이 형 시켜주지 말아주세요 <웃음> 자, 의상의 <웃음> 이회아아 아니요! <웃음> 누구...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너의 세계를 펼쳐봐 진짜? 혹시 모르잖아? 자 아, 아, 아, 아, 다행이다, 짜저 아, 여기... 신일 거 없는데 옷을 고르셔서 방에 가서 갈아입고 오시면 되고요 음. 네. 이번에 방에 가서 갈아입고 오셔야 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2분 드리도록 할게요 음. 네. 드레스코드는 박캉스박캉스요이 바캉스? 날씨에? 박캉스요름 해가 너무 불러요 아... 바캉스요? 여름, 최근에 다, 아, 바, 바캉스 나 야, 다 버렸는데 바캉나다버는데다 버렸는데, 바캉요 이게 우리 여름을 버렸는데 형, 그냥 대충 가야, 바캉스 고. 아니, 아니, 아니 그 형, 옷걸이 그냥 집어 던지면 잘걸어놓을게 아니, 아니, 바캉스? <웃음> 진짜 <웃음> 우리 멤버들... 빨리, 빨리, 는 그럼 기다리는 동안 되게 요란해 열 개를 붙 했어 <웃음> 야,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여섯 개를 맞췄고 열 개를 못 했어 야,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게몇 점이야? 1 0점 7점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점, 4, 5, 6, 6, 7점. 7점, 7점 5, 얻으면은 몇 점이에요? 22점이래, 그러면 그럼, 핸버, 그럼 핸버, 뭐 먹을? 햄버거도 나쁘지 않아 야, 저거 면 되지 핸버, 깜짝이야, 핸버, 야, 저거 면 되지 핸버, 깜짝이야, 핸버, 야, 맞아. 깜짝이야 맞아. 맞아. 맞아. 와, 너무 시원해 와, 너무 시원해요 여름이야, 완전 박캉스입니다 제주도 왔어 와, 수원해 제주도 왔어 와, 수원해 와 바람이 불잖아 <웃음> 어! 어! <웃음> 오, 잘한다 야. 바람이, 아, 잘 아, <웃음> 어? <웃음> 어, 들 냄새 네? 나는데 어디 있 아, 너무 시원해 제주도 <웃음> 이게 <웃음> <웃음> <웃음> 네, 한라봉이랑 맞췄네 아, 어, 하... <웃음> 하 <웃음> 와 <웃음> <웃음> 한라봉 <웃음> 아 근데 이거 감독님들이 인정해야 된다고 네, 그러세요 그럼 저희는 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기 바캉스 인정 미 <웃음> 진짜. 그럼 연준 형도 인증사 찍으면 안 돼요? 이 날씨에 바캉스 저옷 입고 가는 거요. <웃음> 다음에 제주도 가는 거 생기면은 저거 입고 가는 걸로. <웃음> 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그 미션이 있잖아요. 어딘가 가는 거. 어... 네꿈 있잖아요. 옷때꼭저 옷을 입고. 어 네. 좋다 좋다. 좋은데 겨울에 스키장 갈때저옷 입히자. 응 음, 좋다. 내가 뽑을래. 아아 아, 근데. <웃음> 하이. 헤 <웃음> <웃음>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굿굿 <웃음> 여기 서할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역동적인 거형 했어요 남은 포인트까지 파이팅 하자 파이팅 초성 <웃음> <맞아요. 조선> 게임 초성 <웃음> 게임, 조선 게임 <웃음> 자신 있다 아, 초성 게임은야초 게임 초성 <웃음> 게임 잘할수 있죠, 또 그치? 아까도, 아까도 그걸로 하는 좀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최성 장소 재수 조사 지식 야, 있구나 <웃음> 어, 너네 천재구나 그... 형, 뜯을래요? 음, 아니, 너 뜯어 오케이. 아싸 뭐가 나올까? 아, 얘가 기분이 좋네요, 오늘따라 고, 고. 이상해 아. 이게 뭐야? 곧 아, 아니, 아 너무 거짓말 탐지기 나는 와. 연습생 시절 항상 월말 평가 1등 이 했습니다 2위 2위요? 아, 아니요 절단형 없이 제일 잘생긴다 프로입니다 <웃음> 맞죠? 사실입니다 네. 나는 전주 체스다 아니다 강릉 체스입니다 나는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의 막내이다 <웃음> 아니요 나는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중에서 가장 춤을 잘 춘다 It's t r <웃음> 참아. <웃음> <웃음> <웃음> 일단 저희 점수 획득한 거죠.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 참았으니까 이제. <웃음> 어, 아니요, <이거 웃음> 어, <웃음> 저희 진짜 사짜하지않 진짜. 아무 생각 한 적이 없다니까. 안 아팠어요. 네 <웃음> <웃음> 계속 여기 누르고 있잖아. <웃음> 아팠구나. <웃음> 햄버거 먹자 라인은 브라인은 브라인은 브라인은 브라인은 브라인은 브라인은 브라인은 브라인은 지라인은 브라인은 브라인은 브라인은 브라인은 브라인 왜왜왜 왜요? <웃음> 왜, 왜, 왜, 왜요? <웃음> 야, 너 가로로 요왜 아니 아니 요왜왜아왜 아니, 아니, <웃음> <왜, 왜. 웃음> <아니, 웃음> 가로로 왔다가 바로 요왜 못해, 야야 요 왜요? 야, 요 왜요? 야, 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다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 와. 이번엔 점수를 그냥 주시네요 좋다 <웃음> 우리 햄버거 주셨다. 먹으라고 이렇게 주신다, 그냥 그, 그치? 현재 점수는 총 19점입니다 오, 야, 하나만 더 맞춘 아, 기회, 아, 아, 기회 중에 하나만 맞춘 그렇지, 지금 기회가 세번 있어요 와. 그래 기회가 세개 있어 분식 세트 시키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일단은 해볼게요 아니, 나는 시키면 뭐가 좋아?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1점만 햄버거. 더 얻으면 은 햄버거 1인분씩 먹을 수 있고 여기 그냥 시키면 은 햄버거, 아, 이거 나는 짜리, 나는 솔 햄버거 먹고 싶어 그러니까, 1점 더 얻어야 돼 아 점수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아야 너무 착한 게임이다. 야 분식 시키자. 분식도 시키고. 분식 드실 거예요? 네. 네. 빈고도 네. 시켜 도으세요 맞히겠지. <웃음> <웃음> 어, 저희 혹시 이런 건못 맞히면 돼요. 우리 날수 있어. <웃음> 자 다음 빈고 가보도록. 맞히겠지. 문제 주세요. <진짜. 웃음> 다음 빈고. 다음. 가이바이브. 가이냈다. 아, 넘어가자, 이거. 아니, 알수 있어. 예, 가이바이브 쉬워요. 안내온 진거가 가이바이브. 가이바이브. 가이바이브. 와 이거 화면이 다야 되 보내실 거예요? 보내 낼게요. 무기가. 안내온 진거가 가이바이브. 안내온 진거가 가이바이브. 오케이. 잠시만요. <웃음> <웃음> 네. 안내미진다 가이바이브. <웃음> 자, 저 추천받아요 야야야야야 <웃음> 어차피 강해 해. 안 냄신 거 가위바위보 와! 야! 야! 야. 야. <웃음> 이겼다, 이겼다 중고고 먹을 수 있다 야, 하나 맞혔다 오케이 후우 <웃음> 후 <웃음> 아, 나랑 다시 좀 봐줄 수 있을 줄 알았어 야, <웃음> 자, 이제 좀 자랑같이 한다 우리 이제 두개 남았으니까 아, 두개 남았는데 두개 하면서 맘 편하게 합시다 네, 네. 네. 맘 편하게 다음 회를 기약한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좋아 네. 네. 네. 어, 좋아, 좋아 이어바라 이걸 이어 연습해보자, 이어바라기 이지 b 몽 노래 제목입니다. g 어, 네. 네. Bad yeah. b a d guy. Bad guy. Bad guy. Bad 보 u y, y, y, y, y b <웃음> a bad, bad, bad guy. b 있잖아. y d guy. Bad b a y b Bad guy. b a Bad guy. Bad 바 u 바 b 바 d guy. Bad guy. b a 이 guy. b a Bad guy. b a 말해 우아? 우아요? 아우 우아 땡 예스 우아하게 우아하게 아 우. 우. Yes. Uh, uh. <웃음> 그거를 <웃음> 오케이 네, 그럴 수있지 그러면 그럼, 그럼, 바로 넘어가 우아하게 우아로 들어 보드게 아, 이거 동아저씨 동아저씨가 뭐야? 네, 태현님. 네. 설마, 첫 번째에 걸리겠어. <웃음> 어? 꽂은 <거진> 거예요? <웃음> 일로와, 일로와. 이게, 저, 이게 거짓말 탐지기보다 더 떨리는데?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러게, 왜. 거, 거짓말 했지한번 더, 한번 더. 뭔 거짓말. 거짓말. <웃음> 왜 그랬냐고. 아, 나 무서워. 아저씨도 아파서 참아줬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뭘, 뭔 소리야 그게? <웃음> 저희도 처음잖아요. 저는 오케이 okay. 운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괜찮아 아이고 야그 다음에 뽀뽀 한번 하고 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제 기분 나빴어. 빠서 민담 받아 탈주한다. 민담 받아 탈주한다. 와우! 아버지도 그냥 꽂아버리고. 미션 성우입니다야2 2인가 우리? 이제 통 아저씨 여기 2, 2, 도 눈앞에도 빙고가 하나 더 자, 여러분에게 세 개를 더도전와 오, 도전을 오. 도전을 좋아요 도전을 오. 빙고를 그냥 뭐라도 맞들잖아 최대한 빙고를 야, 이어 말아, 야, 저는 좀 답답해 하나, 둘, 둘, 셋 잠깐, 잠깐, 잠깐 어, 세어 야, 그렇네 이세 개를 해야 돼요 그래? 왜? 왜? 그래? 그래? 그러면은 이거밖에 안 되잖아 아니, 훈민정음뭐안 했잖아 우리 응. 훈민정음 할 때까지 시간이 어차피 10분 동안 그 음식 와야 되니까 훈민정음무 그러니까. 네, <목소리> 답답해 아니, 답답한 걸도사 이거 답이 안 나와, 내가 훈민정음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근데 또 실패할 확률이 너무 장담하는데 뭐, 절대 못해, 우리 <목소리> 내 습관이 오케이, 야 나도 내 입이 근질거려서 어떻게 못하겠어 그렇게 세개 하면 위험한 게 훈민정음 하나 실패하면 빙고가 아무것도 안돼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까? 어, 전원 정답 일단 하고 위험하기 하고 계시고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있구요? 전원 정답 이어 말하기에 심동취가 자, 좋아, 30점 하만 뭐였더라, 우리? 피자인가? 자, 그러면 피자. 피자 전원 정답부터 도전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도전. 도전. 전원 정답 숙소에 있는, 먹을 수 있는 거 식량 말씀해 주세요 아이스크림 컵라면 콜라 귤 오. 오. 잠깐만요, 뭐 하셨죠? 컵라면? 저 콜라 있습니다 콜라? 콜라, 콜라. 있어요, 새거 있어요 그두 번째 칸에 외미도 되어야 할 거니까 어떤 적이 없어요 제가 맨날 봤는데 제 <목소리> 3점 야, 할, 할 만한데? 이말하말요도빈거이도안돼 말은 이정하는도이이도는도는이도이도는도는이정도이도이정도이 정도는 이정도이요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갈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이이정도이 정도는 이이 정도는 이도이 <목> 좋아한다 너, 좋아하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좋아하냐? 좋아하냐? 맞아, 맞아 네가 가라, 하와이 너나? 좋아하니 너나? <웃음>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웃음> 너나? 아, 너나가 아니라 너나? 너 너나? <웃음> 너나? 너나? <웃음> 아니, 어, 비슷해, 명아 말한 거랑 너나 <웃음>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오! 그렇지 아, 나너안 좋아 죄송해요, <웃음> 너 <웃음> <웃음> <웃음> 너는 안 좋아 <웃음>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아. 와. 야, 이게 된다고? <웃음> 네, 네. <웃음> 점수 그래서 31점 아. 와, 용 됐다 와! 와! 이렇게 이렇게 야, 오늘 진수성찬이다 근데 저희가 후반 갈수록 빛이 환하네 그러네 슬로우 스타크네 1심동체, 1심동체 나왔 1심동체 하트,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눈 뜰까요? 네, 가만렇게 아, 진짜 거어주셨다 그냥, 아, 이거라도 줘야겠다 <웃음> <웃음> 그러면 은 저희 음식 오기 전까지 한 훈민정음 해볼까요? 어. 훈민정음만 성공하시면 족발까지 가능 아, 치킨까지 와 좋다, 좋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훈민정음 할까요, 할까요? 그러면 훈민정음 우리 무감 수행하자 아, 천천히 말해, 천천히 제가 던져주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웃음> 아, 아, 좋습니다 네. 어차피 시간 자, 많은데 자, 말 천천히 준비, 시작 민트 초코에 대해서 <웃음> 논의하세요 <에이>. 근데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이걸 순환할지 먼저 얘기하 얘기를 해보자꾸나? 그냥 그거, 그것으로 말해요 그것, 어. 그것, 그것, 그것, 아, 그것이 어, 조금 천천히 얘기해, 조금 그것 옛날에는 어. 너무나도 싫었는데 어. 요즘에는 어. 조금씩 시도를 어. 해보고 음. 있습니다 주제가 뭐였지? <웃음> 그것이 그거, <웃음> 그, 그시약만 그 어. 어. 나는 어. 얼음과자 <웃음> 얼음, 과자만왜 왜 맛있느냐 그거 내 어, 생각에는 그것은 어, 상당히 맛나 <웃음> 아, 맛이 있다고 맛이 있어. 생각하는 사람 중하나야이군요 어, 그것이 도대체 응. 그왜 지약 맛나는지 모르겠다 길이야? 나 또한 수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근데 저는 응. 사실 그것이 응. 왜 괜찮은데, 그것을 먹을 바에 어, 다른 달달한 음. 맛이 나는 아이아이아이 아이, 아이. <웃음> 아이코야, 아이코야, <웃음> 아이코야, <아이고. 웃음> 아이코야, 아이코이 <웃음> 나는 이먹는다이 먹겠다, 이말이에요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야아그아 <그렇지. 웃음> <그래요>. 아, <웃음> 인정하세요 <웃음> 와, 진짜,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 한번더 생각해줘서 고마워 태연이는 <웃음> 완전 그것을 <웃음> 싫어하니? 일단 다 같이 얼음과자를 시킬 때 다른 얼음과자들과의 맛이 조화롭지 못하다는 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음, 음, 음. 저도 그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음, <웃음> 다른 얼음 과자와 음 겹쳐지면 이상해요. 어디 봐? <웃음> 저도 최근에 느낀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해요 <웃음> <웃음>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요. 사람들이 흔히 치약만 나는 얼음 과자라고 불리는 것. <웃음>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웃음> 보통 어디서 시켜야 되는 거? 그린나 아, 얼음맨이 아, 아, 얼음 아, 아, 도발을 아, 하다가 아, 이 꼴이 아, 되는구나 네. <웃음> 얼음 과자 아니, 판매점이 그, 있습니다 그, 저거 열어보시면 어, 알수 있습니다 q 형씨어디서 어? 어떻게 있어요? 저는 머리 어깨, 무릎, 팔, 무릎, 팔 어깨, 무릎, 팔, 무릎, 팔 이렇게 어 <웃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글을 봤어요 올바른 순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순서로 내려가서 씻어요 그렇습니다 어, 그게 올바른 순서래요 좋대요, 어, 나 그게. 거의 다 맞았다 시간 절약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 있잖아요 머리용 비누? 머리용 비누를 1차로 하고요 그다음에 머릿결이 부드러워지는 그것 그것을 머리에 바르고 2분을 기다려야 해서 그거를 해 놓고 양치를 2분동안 음. 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보통 얼굴은 뭘로 해요? <웃음> <웃음> 비누로 닦습니다 <웃음> 비누로 닦습니다 와, 큰일 <웃음> 날 뻔했네 왠지 <웃음> 장고들어갔는데그녹음기요 <웃음> 녹음기가 <웃음> 들어갔네요 <웃음> 10분이 이렇게 길었나요? 살려주세요. <웃음> 한마디씩만 하고. 네. 어. 어. 여러분 길게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게 뭐죠? <웃음> 예능이라고 하죠. 그렇죠. 음. 그렇죠. 저는 예능이죠. 저희 자체, 자체, 예능. 자체 예능이죠. 자 우리 예능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웃음> 아휴 형 파이팅 아휴 형파이 아휴 형 진짜 와우 와우 와우 이렇게 허탈하시네 <하다나, 씨>. 와우 <웃음> 셔츠 부딪치 샤프 샤프 헤드빵 와이팅왜했어 어? <웃음> <웃음> 와, 나는 이걸 왜로운건 상관을 못했지 <웃음> 아, 많이 나다 좋다, 좋다 아, 이겼으면 포달알네 개였구나 지금 태현이 거 <웃음> 채우고 있지? <웃음> 네, 저 거의 다 채웠어요 태현이 거 먼저 채우자 그래 <웃음>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고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네, 그럼 오늘 사영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원, 트리크! 오늘 같어 먹으러 바이 트리트였습니다 트리 와, 뒤에 있는 카메라 잘 먹겠습니다 오,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선은 잘 먹겠습니다 와, 저 이거 짱좋아거든요 와, 튀김 짱 맛있어 음. 식사는 안 하세요? 그러게 <웃음> 식사 안 하세요? 저희 먹는 것만 봐도 배고 계신 건가요? 하 피자가 오고 있다는 거잖아 피자도 먹었어요? 뭐 야, 너이 가능해, 이거? 저 피자 피자는, 피자는 안배불러 뭐? <웃음> 뭐나 피자는 진짜 배안 불러, 근데 저신인카를 연습생 때 둘이서 피자 두판먹어줬어요진말 <웃음> 진짜요. 이 형도 먹으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위가 많이 줄었어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혼민정은도 응. 같이 해보자 볼래요? 그래? 자연스럽게 혼민정은? 응 혼민정 한번 해볼래? 좋아요, 그냥 와. 자연스럽게 와! 와! 와! 아! <웃음> <웃음> 벌써, 벌써 얘기했는 <웃음> 와! 뭐, 뭐라고 해요? 오, 딜리셔스! 접시빵이다, 접시빵 와. <웃음> 어, 나 이런 달달한 피자 좋아하는데 음. 잠시만 시키신 분 되게 나랑 취향이 비슷하시다 <웃음> 그냥 너, 너랑 안비슷한 사람이 누구야? <웃음> 아진제다잘 먹으니까 맛있게 먹어요 음, 수... 소음 바꾸기 하면 뭐할 거예요? 네? 소음 바꾸기 하면 뭐할 거예요? 스위스 일단 연준이 형걸 바꾸자 음, 진짜로? 응, 음, 진짜 진짜 죄송해요 <웃음> 진짜 제게 뽑힐 줄 몰랐다니까요, 한마그 음, 음, 바꾸기 있나요?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보내고 <웃음> <웃음> 제가 <웃음> 열심히 <웃음> 하면 그래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럼 제주도도 좋아해, 제주도 왕복만 해도 하루가 가버리는 아, 그런 거아니야 혹시 몰라 열심히 하다 보면 <웃음>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웃음> 야, 그, 가다가 그, 하루가 그쵸? 걸리는 곳으로 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웃음> 유럽 쪽으로 가 <웃음> 맛있어요? 맛있당 <땅>. 어, 네. <웃음>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그럴까요? <웃음> 네 어떡해, 어떡해 형님, <웃음> 만나요 이거 하면안돼 하루를 듣다 다가 다음 주에 만나 안녕 이렇게 자 그럼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뚜뚜 아 오늘은 오.